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잠깐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9988234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음, 그 방법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편인데요 1편 보지 못하신 분은 아래 링크 달아 놓을게요 1편 먼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치 어, 다니쌤 오늘은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꼽은 거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어, 첫 번째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꼭 해줘야 할 것. 우리가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거지만 결국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음, 우리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이 지인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뒷부분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갈수록 환자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질 것이다 하지만 청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라고 하니 부디 마음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좋다 좋은 책과 글귀를 읽어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주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아 주거나 피부를 부드럽게 쓰담아 주면서 마지막 순간을 환자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역시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것에서 큰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죽음에 임박한 분들 두려워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할까 에 대해서 한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게이책 인생 수업에도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인데 호스피스 운동의 이제 선구자입니다.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이신데 이분이 죽음식 전에 그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이 책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은 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가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들이 몹시 겁에 질려 있어요. 죽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그들을 쓰다듬게 돼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도 죽음을 많이 봐왔는데 죽음이 다가와도 무섭지 않을까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해또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인간적인 죽음을 이어하여 이 책은 어, 역시 이제 호스피스 이야기인데 22일 동안 88세 노인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움직임이 없는 그의 왼쪽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침상 언저리에 얹은 채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격려했다. 내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은 그의 오른쪽에서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다. 네, 이분을좀 이거 아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의 얼굴과 몸을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혼미할지라도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려고 말한다. 아빠 저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 괜찮아요. 나는 허리 숙여 그의 기에 대고 힘주어 말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애의 끝머리에 이른 이 시간 여전히 당신은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수액을 통해 진통제가 투여됐다. 그의 인중과 윗입술은 퉁퉁 부어올랐다. 눈은 가느다랗게 열렸고 입은 벌려진 채 가래를 끓으며 힘겹게 숨을 이었다. 그를 계속 불편하게 했던 헝커는 메말랐고 입안도 바짝 말라 답답해 보였다. 나는 거지에 물을 묻혀 코 밑에 댔다. 이제 그에게 해줄 일은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놓지 않는 것뿐이다. 네, 누구나 우리 가족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은 아무리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내가 반응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그두 번째는요. 중노년에는 근육이 답이다. 입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근력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또 어, 몸에 좋은 음식 또 영양제를 먹는 거. 이렇게 만약에 5년 동안 근력운동만 한 사람 또한 부류는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몸에 좋은 영양제만 5년 동안 먹은 사람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저는 이, 이것을 좋은 음식과 좋은 영양제라고 답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 이 책의 예, 선생님은 아,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어요. 일편에서도 어, 이분이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라면 근력운동은 명품을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근력운동이 중년 또 노년기에는 중요합니다. 당신은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근육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많아져서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근육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이야기하면 모두 깜짝 놀란다. 우리가 근육이 많아지게 되면 비례해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요. 첫 번째, 뇌로 가서 우울감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노년기 우울증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인데 이 근육량이 많아지면 우울감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지 기능도 향상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장과 소장에 가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 네 당뇨에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혈관으로가 내피 기능과 혈관 재생을 향상시킨다 중 노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치명적인 병이 혈관 관련 질환이거든요 어 요거를 예방한다는 거죠 좋게 만든다는 거죠 네 번째 부신으로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킨다 다섯 번째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킨다 나이가 들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잔병도 많고 또이래서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기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거또 여섯 번째 종양으로 가서 종양세포를 사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뼈에서 골형성과 골치유를 촉진한다 여성분들이 특히 골다공증을 50세 이후에 점점 또 심해지고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간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당대사를 완만하게 한다 마지막 일곱, 아홉 번째는요, 지방세포의 지방분해를 촉진한다.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아홉 가지 효과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 운동 정말 중요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년, 특히 이제 노년기에 이 근력 운동은 이 삶의 질과 생명연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일단 이제 관절도 안 좋고, 또 균형 감각도안 좋기 때문에 무리해서 중량 운동을 하는 건굉장 위험하죠. 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병이 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운동의 강도를 높이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에, 몸이 불편하신 분, 또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동의 강도를 높이다가 부상을 입거나또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운동, 우리가 익숙한 운동, 그래서 걷기 같은 경우는 맨날 걸어왔던 거고 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능력, 감성,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고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이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감성지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성지능이 이제 뭐냐 하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개인적 감성지능은 자아인식 또감정관리고요또 사회적 감성지능은 두 가지인데요 사회적 인식과 관계 관리입니다 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책에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성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감성 지능을 높이기 전에 이 감성 지능을 높이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네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한 영상 시청입니다. 집에서 TV만 본다든가 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상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 다음 장면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감정으로 변화시키기에 감정지능 발달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독서. 독서의 말로 감성지능을 발달시키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꼭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감성지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꼰대 마인드, 꼰대 마인드. 이것이 이 감성지능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구태에 의한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하죠. 이렇듯 꼰대는 일단 감성지능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꼰대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온갖 방어기제로 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꼰대 마인드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을 찾아내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순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감성 지능을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상실이 반복되는 사회. 이건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른들이.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알았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는 마을에 사는 아이나 젊은이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곤 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랬어요. 마을의 젊은 세대에 가르침을 주며 그저 어른이 교류할 수 있었기에 장년기와 노년기 세대들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었고 이것이 감성 지능을 발달시킬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죠 이렇게 젊은 이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감성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죠. 왜 그렇죠? 스마트폰 출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와서 묻지 않잖아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 묻죠. 아이들한테 묻죠. 예, 상실이 반복되는 사회가 어, 감성 지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두뇌의 노화입니다. 예, 두뇌의 노화. 예,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이것은 행복과 기쁨.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선사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과 초조감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감성지능 발달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분 만에 노년기 우울증 작아진다. 네, 노년기 우울증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일단 삶의 질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떨어뜨리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우울증이 지속되면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년기 우울증은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들 그냥 방치를 하죠 그래서 1분 만에 노년기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노년기 우울증 척도는 스탠버드 대학병원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니어를 위한 우울증 진단표이다 믿을 수 있는 표인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질문에 답할 때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감정을 떠올리면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총 15개 문항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면 1씩 플러스에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에도 예면 2가 되겠죠. 세 번째 질문에도 예면 3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해당이 되면 1씩 플러스에 가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활동이나 관심거리가 줄었습니까? 두 번째,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세 번째, 자주 실증을 느끼십니까? 네 번째, 좋지 않은 일이 닥쳐올까 두렵습니까? 다섯 번째, 자주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여섯 번째, 외출보다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일곱 번째,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십니까? 자, 그 다음, 본인의 삶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홉 번째, 본인의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본인보다 더 낫다고 느끼십니까? 자, 여기서 예가 되면 일식 플러스 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다섯 개를 더 읽어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반대입니다. 아니오가 일이고요 얘는 0이에요. 아니오, 본인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면 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식. 본인의 삶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여기에 아니오면 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분 좋게 사시는 편입니까? 세 번째,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번째, 살아 있다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생활의 활력이 넘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얘가 아니라 아, 내가 아니오를 했을 때 플러스 1씩 해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합친 점수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점수가 5점이라면 그 이상이면, 노년기 우울증이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후속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10점 이상이면요, 이건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5점 이상이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고 10점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만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치매 예방에는 근력운동 중요하다고 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어, 노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무엇입니까? 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일인요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왜 치매가 무서울까요? 이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이 정신적 유체적 또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치매 예방하는 좋은 방법. 아까 뭐라 했죠? 네.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네, 바로 두뇌 운동입니다. 뇌 운동. 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네, 배움이죠. 배움을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매의 시작은 배움이 끊길 때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을 계속해 간다고 하면 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수 있다는 거죠 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며 두뇌를 활성화시킨 시니어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또 고학력자일수록 치매에 걸리더라도 저학력 시니어보다 증상이 늦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배우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질문하고 잘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배움에, 배움을 할때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인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잘 질문하고 잘 정리하는 거이두 가지가 배움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책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배우고 싶다면 질문을 잘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도 수동적으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읽어야 한다. 질문을 통해 얻은 답변은 더 오래 기억된다.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은 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질문은 테니스 게임과 같다. 내가 공을 한번 치면 상대방이 다시 받아치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가운데 지식이 생기고 감정이 공유되며 경험이 쌓여 생각이 정리된다. 이렇게 감정과 경험이 혼합된 지식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라고 할수 있다. 상대가 대답해 준다면 다시 생각하고 질문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귀기울여 듣고서 또다시 질문하면 된다. 질문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 이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다. 자,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근력운동, 그리고 또 하나 배움.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면 요령이 필요한데 수동적인 배움이 아니라 능동적인 배움이 필요해요. 그럼 능동적인 배움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질문 질문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정리예요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 정리하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첫 번째는요 배우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두 번째는요 여태까지 내가 이해한 것을 확인한다. 즉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이해한 것을 1 2 살짜리 아에게 이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종이에 단순한 언어로 그 주제에 관해 아는 만큼 적어 보는 거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지식을 찾는다. 그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이제 넓혀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새롭게 얻은 지식을 정리하고 출력해 검증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내가 새롭게 얻은 지식을 구분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출력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파인만 테크닉 이네 가지가 이제 정리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신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재테크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강 공부도 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몸 만드셔서 나이가 들어서도 삶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